나니 나는 신과마무 나는 전나쎄다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고크로 빅빵 뽕 e i n e 어시 g r a t e 나다이 십새꺄 고 브랏 브라 브라 냥난 포로로야. 꼬 포로로야. Yeah, boy.